잉여맨 로블록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미오님과 리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랜덤으로 안녕하세요. 신이 되어서 자연재해를 일으킨 다음에 사람들한테 벌을 주는 나쁜 아, 사람들한테 음. 벌을 주는 게임입니다 잉여맨자 리아가 어. 신이 되었네요 과연 어떤 자연재해를 줄 것인가 저기 리아 신님 제가 밤새도록 네. 기도했어요 오늘 밤에는 절대 어? 자연재해가 안오도록 아... 뭐하실건가요? 신이, 신이 일어났대 님? 아 신이 야 토네이도를 일으켰는데? 잠깐만, 잠깐만 건물 안으로 나가야 돼 건물 안으로 건물 안으로? 멀리 거.. 건물 안이요? 들어갈게요 뭐야? 어, 어, 어, 야 토네이도도 어, 움직일 수 있나봐! 저기 맘대로 할수 있나봐! 아.. 토네이도. 에이, 에이, 돌아다닐게요 아.. 신님 신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 나쁜 짓도 안 할게요 정말 다시는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제발 착하게, 어, 착하게, 살게요. 착하게 살게요 착하게 살게요! 착하게 살게요! 착하게 살게요! 착하게 살게요! 토네이도! 아 어, 진짜 착하게 살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신님 리아신 님네이도 어, 리아신님 어, 리아 우 제일 잘생겼음! 오케이 오 살았다 살아남았죠 신 별거 남았다. 아니네. 안 되겠네. 어, 신 별거 아니네. 신이 아니고 신발 아니에요? 에이. 안 되겠네. 홍수다. 어, 홍수다. 어, 홍수다. 우리로. 어, 너네 너무 시끄럽게 했어, 날내 기분을 상하게 해줘. 신님, 신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저 위에 올라왔죠? 시원하다. 이거 바다 <웃음> 아니야? 바다? <웃음> 오, 여기 좋네. 좋네. 경관 좋네. 아, 여기 바다네. 야, 경치 좋고. 구독. 오케이 리아 신님은 아 어, 별거 아니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리아 신님은 별거 아니 별거 아니었다. 이번엔 누가 신이 될 거예요? 누가 제가 신이 신을 될까요? 해보니까 느낀 건데 사람들이 굉장히 작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 개미가 막 기어가는 것 같아서 바들렸다요아잘안 보였구나. 네. 알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무서운 프론티어 사막인 것 같아. 음. 자, 누가 이번엔 하나님이 될 것인가? 누가 신이 될 것인가? 나는 아이아이. 만약 신이 된다면 멋있는 제우스가 되도록 하, 할 거야. 어? 어? 어? 나다! 어? 신이다. 나다, 나다. 미오신이다, 미오신. 저신 어,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어, 별로 안 좋아 보여. 자, 인간들아. <웃음> 저 인간들아, 너에게. 최일은 내일 것이다. 뭐 어, 어떻게? 야 인간들아, 어, 신이, 어떤 채를 뭐 보고 싶냐? 아 신이 잘못했어요. 조용히 넘어갈래요? 저. 저 신은 못생긴 인간들아. 사람한테만 그, 더큰 벌을 준대. 야야 야, 야, 어 뭐야? 인간들아. 메테온가요, 메테오? 아, 어, 이 건물 안에 들어갔구만. 어 어. 아유, 여나 <웃음> 야, 뭐야, 야, 뭐야! 누워졌다, 어... <웃음> 노하셨다. 신이 누워졌다! 노하셨다. 그다음입다 유성, 아칸소? 유성이 떨어진다고? 아니, 불. 불이... 와! <웃음> 와! 와! 야! 와! 야! 와! 야! 야! 야! 와. 야! 예민아, 야! 야! 야, 신이 똥을 어? 싸고 있어. 주라이 무슨 일이야 신이 똥을 싸고 있습니다. <웃음> 아. 야야야야야야아에도 나, 나, 소영이 왔네아나 <웃음> 번개 <벙기> 맞고 죽었어. 아 <웃음> <웃음> 이겼다! 아 뭐야? 잔인한 신. 잔인한 신님. <웃음> 다음부터 기도 잘할게요. 좋아요. 아 좋았어. 어? 이번에는 누가 신이 될까 나겠지? 이번엔 나겠지? 어쩔 수 없이. 혹시 몰라. 혹시 몰라. 또 아. 될지도 몰라. 아또 아, 어? 됐다. 왜? 어째서? <웃음> 또 됐다. 또 됐다. 어째서 저저저 마기 알몸이야너또 죽었어? 어떻게 어떻게 리아야 어디 숨을 더 없나? 뚜껑자 여기가 좋을 것 어, 같아 내부로 들어갔구만 응? 내부에 강한 걸쏘아붙겠어 아, 나도 신이 되고 싶어 와 여기 번개 떨어지는 소리 들어봐 내려가자 내려가자 어 홍수다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오, 돼 높은 곳으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돼 높은 곳으로 <웃음> 찾아 찾아 밧줄을 찾아 죽였다 안번해 간다 안번해 빨리 빨리 저밧줄 잡아야 돼 밧줄을 아니 밧줄을 빨리 잡아 여기다나갈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야, 여기 여기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어. 리아야 <웃음> <웃음> <웃음> 글로 하면 어떡해 아이씨. 이런 둘다 살아버렸군 아쉽다 어, 아리야 다행이야 너무 뭐 아파 너무 뭐 아파 리야 아쉽다 신이 슬퍼서 눈물을 흘렸나봐 어 아이고, 별거 아니네 못해서 그런데 못해 그런데 <웃음> 이건 뭘까? 불리? 어. 음보라가 오고 있다고? 아래로 가래 어. 아래로 이집 안으로 가집 안으로. 우우 고드름이 와고드름 우! 이쪽으로 어, 어. 이쪽으로 이쪽으로. 어 무서워 안 아, 보이잖아 지붕에 가려져서. 헤헤. <웃음> 절대 우리를 찾을 수 없을 거다. 야오르지라야오르 지러. 안돼 안 보여. 약원지러 고드름을 떨어뜨렸지만 저희가 살아남았고요 추위에서 또와 많이 떨어졌네 자, 마지막 재인데 어떤 걸까? 아칸소 소고? 뭐죠? 아 삐족한 게 떨어지는 거 같은데 너이거봐 어, 야! 땅에서! 에이! 땅에서 이상한 게! <웃음> 나 죽었어 아 <웃음> <웃음> 어. 어, 뾰족한 게봐 뭐야 이거 어떡해 안돼! 살아버렸다아 이번 나 혼자 생존했다. 안돼. 나2 8밖에안돼 왜? 나 어, 나도 2 9네 내가 안 되겠는데? 오 됐다. 오 아, 됐다. 아깝다. 자얘들아 응? 신에게 간절히 빌어봐 전혀 두렵지 않아 아, <웃음> <웃음> 어, 신이 된다는 건 이런 기분이구나 <웃음> 자, 전혀 두렵지 않다고 말했지만 사실 두려워 일어나볼까? 야 <웃음> 재미난 게 많네 오늘은 이걸로 인간들을 벌을 줘볼까? 자 보자 보자 어? 근데 나그 마을로 안 가졌네? 쓰나미를 어디서 오 할까? 어, 어? 이거 나 혼자뿐이네? 왜 나는 안 가졌지? 아이고 리아야 리아, 그래, 리아야 내가 나면을 피했네? 아 이미 뭐 위에 있어서 무섭지 않은걸요 신님 쫄 죽이시려면 조금 노력을 하셔야 될듯으못 죽였어 걔는 멍청한 신인다 이게 뭐? 에? 어바푸 도시? 오 처음 보는 아, 거다. 아, 바쁜 도시 처음 보는 공고. 오케이. 누가 신이 신인 내가 신인가? 내가 신이겠지? 내가 나... 신이야. 내가 신인가 나야. 나이... 나이다. 나다. 아, 미안해, 얘들아한번더 벌을 주도록 할게. 이건 독재야. 너뭐 샀지? 아니? 거짓 말치네. 이번에는 리아랑다둘다 다 있네. 그럼. 자, 이번엔 어떤 벌을 내려줄까, 우리 인간들에게? 신님 저희와 같이 평화롭게 사실 생각은 없는 건가요? 11조도 열심히 했는데 자 이번에는 포털 자 블랙홀로 어? 너, 너희들을 빨려 빨아들일 거다 이 말이야 블랙홀이거든 이거 우와 건물 안 있는 거다한다 우와 제가 어디 있는지는 어떻게 아시고요? 아, 맞아요 블랙홀로 이게 자재들을 빨아들이는 하늘에서 떨어뜨리는 거구나 절대 못 찾지. 아 찾았다 미호 찾았다 여기네 여기. 나 어디 어디 나 여기 어디.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아이고 어? 있어? 어, 어 뭐야 이거? 별거 아니네. 뭐 하세요 신님? 신님 진짜 못 하는데. 신님 실력 진짜 극혐. 이번에는 <웃음> 수나미... 아무것도 못 하죠? 이번에는 별거나 아무 아것도 없죠? 이번에는 쓰나미가 갈 거야. 에베레스트 에베레스트 나, 이미... 나 이미 지붕인다. 에베레스트 쓰나미가 <웃음> <이미 지붕인다>. <웃음> 아갈 거야. 다녀온다. 아 니들 올라갔네? 이번에신시비가 갈거야 <웃음> <웃음> 야 따라하지 마라 잘했지만은. 신을 따라하면 혼난다. 혼난다는거 몰라? 따라하네혼날볼네 안되겠다 이번에는 더한벌을 내려야겠다 너무 나에게 <웃음> 모욕감을 주는군 이번에는 참지 않겠어 예, 네? 코네일을 안으로 코네일. 들어가면 되지? 에? 네? 어떡하실까? 네이도 어? 발도 어? 어디있는 거야 너네 <웃음> 어디있어이 근처인가 <웃음> 여긴가 어딨냐 어딨지 어딨지 어아지 어딨지 어딨지 어 어딨지 어딨지 어딨다 너무 쉬웠다. 진짜 어, 못한다. 네, 나는 구제불능신이야.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신이 되는 로블록스 맵을 해보든데요 정말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히계세요 안녕. 안녕. 에? 어. 아. 아. 아.